네 예, 안녕하세요. 소개받은 김선기라고 합니다. 네, 어네 저는 소개해 주신 대로 서울시 청년허브에서 0 명의 청년들과 함께 진행한 청년 공론장 내용을 함께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자료집 25페이지부터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사가 일어나고 한 달이 지났지만 청년의 삶은 그날 이전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 청년 허브는 12구 이태원 참사의 기억을 안고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을 한자리에 모아 관련한 이야기를 안전하게 나눌 수 있는 청년 공론장을 진행하였습니다. 12월 1일 2시간여 동안 10명의 청년이 함께 진행을 했는데 사실 이 10명의 청년들이 모인 것에 비해 긴 시간은 아니었기 때문에 아주 충분하게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한 점도 있었지만 그래도 워낙에 이런 자리가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는 점 때문에 다들 이제 많은 말을 나누고 내 네, 감정을 안고 돌아갔습니다. 아, 오늘 공유해 드릴 부분은 아마도 여기 앞에 앉아 계신 선생님들께서도 어, 비슷한 경험들이나 비슷한 의견, 뭐 감정들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어, 그런 내용들을 같이 좀 복기하면서 이따가 좀 의견 나눠주실 것들을 생각하는데도 도움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참사는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어, 청년들은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어, 청년들이 사실 그 공론장을 진행하는 동안 감정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을 했기 때문에 그 감정 단어들을 바탕으로 정리를 했는데요. 공포나 분노와 같은 감정들이 좀 연동이 되어 있었다고 하겠습니다. 참여자들은 많은 경우 SNS를 통해 참사 소식과 영상을 실시간으로 네, 생생하게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트라우마가 될수 있는데요. 네, 10월 29일에서 30일로 넘어가는 새벽은 잠을 이룰 수 없는 공포의 시간이었습니다. 어,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영상을 보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뭔가를 확인하고 잠을 이룰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혼자 거주하는 경우가 많아 두려운 감정을 누군가와 나누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어 외로움 위에 두려움이 겹쳐졌습니다. 나의 일은 아니었지만 나의 일일 수도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이 태원은 참여자들에게 매우 익숙한 공간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 태원에서 태어나서부터 계속 살아온 분도 계셨고 당장 그 참사가 일어나기 2주 전 지구촌 축제 때 머물렀던 곳이기도 했고 누군가는 네, 그 토요일에는 이태원에 나가지 않았지만 일요일에 이태원에 갈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 나를 찾을 수 있는 해방구이기도 했습니다 어, 어떤 측면은 삶이 약간 망가졌다고 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좋아하는 동네인 이태원에 다시 못 가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어, 참사의 사초지종이 드러나면서 분노의 감정이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일어나지 않을,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던 참사였다는 점이 명확해졌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신고가 있었고 모두 아시다시피 하지만 적절한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네, 세월호 참사 그리고 아까도 계속 이야기 나왔지만 청년 노동자들의 죽음 등 많은 아픔을 간직하고 있었던 청년들은 이번 참사 앞에서 또다시 한국이라는 국가의 안전불감증에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 청년들이 사실 공론장에서 가장 많이 말한 감정은 역겨움이었습니다. 어, 미디어의 혐오 물결을 지켜보면서 인류애를 상실했다고 말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어, 참사 자체보자도 참사를 둘러싸고 사람들이 내뿜는 말들이 더 고통스러웠다고 합니다 참사 피해자들에 대한 혐오 발언이 넘실거렸습니다 죽을만해서 죽었다고 하는 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어, 그리고 누군가는 영상 속 쓰러져 있는 여성을 희롱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어, 이러한 혐오 발언은 놀다가 죽었으니 국가의 보상금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네, 되게 합리화 된 것처럼 이제 스스로 생각하는 댓글로 이어졌습니다. 어, SNS에 참여자들이 할수 있었던 것은 제발 거기 계셨던 분들을 탓하는 말 하지 마라 아, 나는 그런데 가는 사람 아니다 이런 말 하지 마라 이제 올리는 것밖에 할수 없었는데 역겹다라고 하는 마음이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역경이라는 것이 그 말들 자체에 대한 미식거림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사회 공동체를 같이 이루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아니면 그런 상태를 확인하면서 한편으로 이제 이 사람들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라는 데 대한 어떤 두려움이기도 했습니다. 혐오 발언의 대상은 피해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토끼 머리띠를 비롯해 사건의 주동자로 지목된 인물들은 신상털위에 시달렸습니다. 어, 다양한 사람들이 분노의 지렛대 위에 올랐습니다. 외래 문화인 헬로인에 열광하는 청년들이 잘못되었다는 피해자 책임론도 등장했습니다. 어, 청년들은 이러한 혐오의 물결이 왜 나타났는지 이해해보려고 나름대로 분석해보기도 했지만 어, 어쨌든 결국에는 완전히 이해할 수는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역겨움보다는 걱정이 앞섰던 경우도 있습니다 어, 이번 공론장에 참여한 성소수자 활동가는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하자마자 즉각적으로 이제 많은 사람들은 사실 이제 이태원 참사에서 세월호를 떠올렸는데 세월호보다는 2020년 5월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이제 코로나19가 이태원을 중심으로 확산된 사건이 있었고 당시 성소수자 커뮤니티가 굉장히 이제 커밍아웃에 대한, 아웃팅에 대한 불안에도 처했었고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은 일이 있어서 그날이 먼저 떠올랐다고 합니다. 이태원이라는 공간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것이 성소수자와 이들의 문화입니다. 참사 앞에서 혐오부터 걱정해야 할 만큼 우리 사회의 혐오가 심각하다는 것이 청년들의 체감이며 관찰이었습니다. 청년들은 이번 참사 과정에서 무력감과 소외감을 느꼈는데 이것은 앞서 정원옥 선생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국가 주도로 국가 애도 기간이 정해지고 애도의 형태가 어, 특정한 방식으로 어, 정리되었다고 라 하는 감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다양한 어, 애도의 방식들이 제한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 공론장과 같이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애도의 장소들이 사라졌다고 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SNS가 뜨거웠던 것과는 달리 한국 사회의 애도는 매우 차갑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청년들은 매뉴얼에 따라 관성적인 방식으로만 추모가 진행되었다는 데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사건 이후 조속하게 국가 애도 기간이 선포되고 각종 행사와 공연이 중단되었습니다. 심지어 대다수의 유튜버들도 영상 업로드를 연기했습니다. 어, 청년들은 국가가 애도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를 국민에게 지도하고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애도에는 정해진 방식이 없습니다.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찾아내고 또 재발 방지를 위해 사회 시스템을 손질하는 모든 과정 역시 하나의 애도가 될수 있고 그렇기에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애도의 주체가 될수 있습니다. 그러나 12구 이태원 참사 이후의 과정에서 국가는 유가족이 고인을 보내는 과정을 조속히 처리하는 것을 애도로 한정하는 듯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참사를 함께 경험한 누군가가 이 일을 기억하고자 하는 행동들에는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비난이 되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이 무력감을 느껴야 했던 이유입니다. 참여자들은 참사를 애도하는 과정은 오히려 정치적인 과정이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애도의 공론장을 마련하고 사회적으로 떠오르는 의문들을 해소하는 일은 정치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12구 이태원 참사 역시 다른 사회적 참사들과 마찬가지로 여야 정쟁의 소재로 사용된다는 그 측면에서만 과잉정치화 되었습니다. 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음, 국가와 시민사회 구도가 아니고 마치 이제 참사에 대해서 애도하고자 하는 자들은 야당 편이고 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여당 편인 것처럼 어, 구도가 잘못 어, 정치화되고 있다는 라 생각을 청년들은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치는 자리를 비웠습니다. 애도의 공론장은 억압되었고 같은 맥락에서 청년들은 소외감을 느꼈다고 말합니다. 국가 어, 주도의 공식 애도 기간이 끝나자마자 마치 참사가 다 지나간 일이라는 듯이 일상에 살아가기가 힘들었던 청년들은 의아함을 느꼈습니다. 참사가 일어나자마자 트라우마를 우려하며 이 참사에 대해 가능한면 언급하지 말 것을 권유하는 전문가들의 멘트를 보며 청년들의 생각은 갈 곳을 잃었습니다. 세월호 구슬집을 보면서 참사 현장에 붙은 포스트잇을 보면서 우는 일이 이들이 소외감을 해소할 수 있는 최대한의 개인적인 수단이었습니다. 어, 위안감은 어떤 국가나 사회적인 과정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이 지점에 대해서도 어, 사회적인 관계들 속에서 위안감을 얻었다고 라 하면서도 이러한 위안이 철저하게 개인화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청년들은 문제의식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어, 일상을 나눌 수 있는 관계에서 나오는 힘이 청년들에게 위안감을 주고 있었는데 어, 나의 감정을 공유하고 이해해주고 챙겨줄 수 있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있다는 감각이 커다란 안정감을 줄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청년들이 이야기한 것은 이러한 사회적 관계로부터 분리되고 있는 청년이 정말 많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사회적 고통으로부터 사람들을 견디고 버틸 수 있게 하는 힘은 결국 우리가 얼마나 안전한 사회를 회복할 수 있느냐와 연결되어 있을 것입니다 어, 국가는 문화예술 공연이 추모와 에도와는 맞지 않는다고 선을 긋곤 합니다. 12.9 참사 이후 일주일간 대부분의 문화예술 행사가 열릴 수 없었던 이유입니다. 어, 그러나 한 참여자는 오히려 공연이라는 형식 속에서 개인이라는 틀을 넘어서는 추모를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어, 그 이제 인용문을 잠깐 보시면 은 어쨌든 그 공연의 배우가 함께 묵념할 것을 제안하여서 이렇게 함께 많은 사람들이 같은 감정을 가지고 추모를 할수 있다는 걸 느끼는 감정이 되게 특별하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저는 오늘 사실 그 10개의 트라우마와 관련된 약속문을 읽으면서도 비슷한 좀 정동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은 추모와 에드에는 다양한 방식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다름이 존중되어야 함을 역설하였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참여자들이 동세대라는 점 때문에 슬픔이나 죄책감을 더욱 느끼게 되는 점도 있었습니다. 공론장에 참석한 신선빈 씨는 1997년생입니다. 생간에서는 이들을 세월호 세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0월 29일이라는 날짜 그리고 이태원이라는 장소가 우리 세대의 기억 속에 새롭게 또 하나의 아픔을 주게 되었습니다. 4.16에 이어 또한번 다수의 희생자가 동세대인 사회적 참사가 발생한 것에 대해 참여자들은 슬픔과 무력감을 넘어 죄책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지난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사회의 안전망을 바꿔내지 못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어, 사건 직후에 그 동세대의 응답자들이 우울감이나 무력감을 느꼈다는 조사 결과가 나온 기사가 있었는데 관련 기사에 우리 때는 더 심했다. 전쟁도 안 겪어보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러니까 이런 댓글이 달린 것을 봤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청년들이 죄책감이나 슬픔 만에만 갇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4.16은 그 애도 과정이 하나의 모멘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당장 공론장에 참여한 많은 청년은 자기 삶의 방향을 바꾸어 놓은 이를테면 이러한 사건 참사 앞에서 어, 무언가를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게 된 계기로 세월호를 꼽곤 했습니다 이번 12구 참사에서도 같은 과정은 필시 반복될 것입니다 이미 청년들은 슬픔과 죄책감, 좌절 속에서도 새로운 책임감과 의지를 피어나가고 있습니다 청년들은 자신들에게 남은 책임감과 그 책임을 실천해 가겠다는 스스로의 의지를 말했습니다 길에서 사람이 죽어서는 당연히 안 되고 국가에게 책임이 있는 일이라는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게 되어버린 인권의 정치를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혐오 발언에 휘둘리기보다는 건강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사회적 관계들을 더 적극적으로 찾아내려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참사의 트라우마를 함께 가지고 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더 발굴하고 더 듣는 활동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다양성이 있는 공간, 우리들이 사랑했던 공간인 이태원을 기억하겠다고 또 잃어버리지 않고 다시 그곳을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였습니다. 네, 여기까지 공론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을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